마지막으로 제일 제일 제일 제일, 제일 쉽게 얻는 방법은 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머리가 떡진 것처럼 생겼지 네 머리가 그냥 뭉쳐있던 겁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 쿠키를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 사실 지금은 벅스보다는 쿠키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쿠키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쿠키를 어떻게 해야 빠르게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 많은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게 여기 있는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우리 진저브레드투 컬렉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 펭귄한테 말을 걸고 스케이팅을 해서 얻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이 스케이팅에서 이렇게 끝나게 되시면 은800 진저브레드를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짠 보이시죠? 네 그럼 이렇게 무료로 800 진저브레드를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냥 가셔서 이렇게 아이고야 조금 먹고 먹은 만큼 일로 돌아오면 은 진저브레드은 그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쿠키 같은 경우 이 쿠키가 초기화될때는요. 아침 해가 떴다가 해가 지면은 쿠키가 다시 생성이 됩니다. 어... 그냥 간단하게 이게 아침에 해가 떴다가 지면은 캐릭터들이 이야기를 하죠. 뭐 패시나 아니면 아기였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갈 시간이에요! 라고 뜨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이 빙판길에 있는 쿠키들이 초기화가 됩니다. 총 160개를 먹을 수 있고요. 다 먹는다면. 네, 총 160개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대략 한 1분 정도 걸려요. 1분에서 늦어도 한 2분 정도 걸리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이거를 이용을 하셔서 쿠키를 얻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를 빠르게 끝내도록 하죠. 근데, 저는 이거 다 먹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 지금은 방송 중이라서 저는 약간 빠르게 끝내도록 하죠. 호호 해가 준다! 이 야! 쿠키, 쿠키, 쿠키, 쿠키, 쿠키, 쿠키, 쿠키, 쿠키! 쿠키! 쿠키! 슉! 좋아요. 일단, 빠르게 끝내! 저기자! 다시 돌아가! 아이고 아이고 이거 펭귄들이 자꾸 너무 부딪힌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펭귄한테 부딪히는게 아니고 펭귄이 저한테 부딪히는거예요아 응? 봐봐 봐봐 펭귄이 부딪혔어 봤지 고마워 쭉 갑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돌아오면은 153개를 무료로 얻을 수 있죠 자 두번째 방식으로 가야겠죠 첫 번째 방식은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요. 아마 우리 많은 분들께서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스노우! 어... 스노우맨. 우리 눈사람을 어, 완성을 하게 되면은 3 0 0쿠키를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스노우맨이 어디 있는지 찾으시거나 또는 다른 유튜버 분들도 네, 이... 눈사람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굳이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꼭이 눈사람 모두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세번째는요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면요 은이 프로스트 퓨리가 배고픈 시간이 생겨요 프로스트 퓨리가 배고픈 시간이 생기는데 거기서 우리 프로스트 퓨리한테 먹을 걸 주게 되면은 그만큼의 우리 보너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미니게임이구요 그것도 어, 지금은 프로스트 퓨리가 배고프다고 뜨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프로스트 퓨리가 배고픕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횃불로 얼음을 최대한 녹여서 프로스트 퓨리한테 갖다 주시면 그만큼 보상으로 쿠키를 선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그것도 시간이 나올 때마다 가끔 가끔 등장을 해요 이게 계속 막 내가 원할 때마다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돈 뜨는 것처럼 여기 탁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클릭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동을 하셔서 미니게임을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진저브레드를 여러분들 총 얻을 수 있고요. 어, 작년처럼 뭐 오토를 돌려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돼요. 뭐 작년에는 오토 돌리는 방법 이래가지고 저한테 저도 이게 이렇게 찾아봤는데 지금은 오토를 돌리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제일 제일 제일, 제일 쉽게 얻는 방법은 진저브레드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로벅스로 진저브레드를 구매하시는 방법이 사실상 제일 쉽습니다 네,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하 진저 브레드를 이만큼 살 돈이면은 프로스트 퓨리를 4마리를 살수 있기 때문에 어, 어, 프로스트 퓨리 4마리 사서 네 얘도 여러분들 레온으로 진화시키는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실수있어요 아니 다른님 나름님은 지금 프로스트 퓨리 4마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진저브레드가 왜 5만 천개나 있어요. 현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그러면 왜이 진저브레드 이 쿠키들을 현질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질을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프로스트 퓨리를 이벤트로 드린다고는 하지만 못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못받는 분들이 있을까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더 이벤트로 드리고자 이 진저브레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로벅스를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 진저브레드로 제가 패스를 사서 여러분들께 지급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라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어, 사실상 지갑 전사 겸... 어, 로블록스의 기부천사로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기부천사 겸네 지갑전사 땡나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